네 반갑습니다 어, 뉴타일랜드 암홀고입니다 아, 어, 최근에 이제 그 벨로스터 N 네 벨로스터 N용 스티어링 휠을 좀 튜닝을 해서 쓰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계속 문의가 왔었는데 뭐 찔러보기만 계속 하다가 뭐 연락 없고 뭐 그러셨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두 분이 좀 다른 스타일로 작업을 어,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, 최근에 좀 작업을 했습니다 아, 실제 차 벨로스터 N 말하는 거 맞습니다 어, 첫 번째는 아예 그냥 완전히 풀커스텀으로 제작을 했고요 작업을 그때 하도 좀 힘들게 해가지고 따로 이제 찍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영상하고 이판들다 정상 작동합니다 순정 고대로 있는 어, 버튼들 전부 다 인식 다 하고요 그다음에 오너 분께서 직접 탈착하는 모습 찍어 놓은 영상을 올리신 게 있어서 보여 드리는 거고요 킹리즈까지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탈부착 가능하시고 어, 이렇게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네, 요렇게. 이렇게 습니 순정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이제 버튼 모듈을 그대로 이제 이식해서 어, 사용하는 방식이고요. 이제 벨로스테 아마 DCT 모델인 것 같아요. 패드 시프터도 장착해달라 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들고 오셨어요. 파나텍 이제 어드밴스 패들 모듈을 어, 사용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어,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어, 인식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고 순정 케이블 뭐다 그대로 돼 있고 어, 이런 식으로 다 어, 작업을 해드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, 쓸수 있게끔. 저 해놨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뭐 시중에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브라켓 같은 거를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이제 그런 브라켓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뭐 원래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약해 보여 가지고 제가 다 튼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제 다 CNC 가공해서 제작하고 이런 휠까지 이제 쓴다는 거는 이제 서킷에서 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서킷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제작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해 보여 가지고 제 기준에서 굉장히 좀 튼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핸드 잡고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밀리면 안 되잖아요 밀리면은 네, 음, 안된다고 생각하고 뭐패드십도 당연히 맞춰 가지고 얼마나 힘을 주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레이싱 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뭐 손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밀고 당기고 누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이제 손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손 감각도 일반 그냥 맨손보단 둔해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음, 튼튼하게 만들려고 신경 썼고요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,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실차 뭐 파츠까지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. 가끔씩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사진 나오는 것처럼 CJ 슈퍼레이스에 나가는 팀에서 의뢰를 하셔서고 제작을 해드린 경우도 있고.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모터스포츠 시장이 이제 뭐 활성화가 뭐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레이싱 하던 시절보다는 굉장히 좋아지고 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해외랑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모터스포츠 저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와중에 어 시뮬레이터와 실차 간의 어떤 뭐갭 그런 이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어 여전히 시뮬레이터는 게임 뭐 실제 차는 완전히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식이 이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 용을 제대로 만든다면 실차용이랑 틀릴 게 없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안전이이는 것들을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뭐 시뮬레이터 용이 싸구려고 뭐더 쉽게 만들고 실제 차용은 더 만들기 어렵고 비싸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뮬레이터 용은 저가 뭐 자동, 실제 차용은 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뭐넋도리를좀 뭐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두 번에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최근에는 영상을 짧게라도 찍어가지고 자주 좀 올려고 합니다. 자동차 관련된 영상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